<웃음> 뭐지? 뭐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, 모찌가 망고 기선제약하네 크... 망고! 아빠, 모찌가 망고 기선제약해 이게 망고 꼬랩이 됐어? 네. 아유, 불쌍해. 어떡하네, 우리 망고. 강자였는데 음. 절대 안 e u t 니 뒷발로 니 얼굴을 때려요? 뭐지? 뭐지? 왜 그래? 위험해. 내려와. 둘이 위드, 위에서 싸우면 안 돼. <웃음> 이 <웃음> e